好吧我的我的嗯嗯嗯嗯嗯<音><音> Thank <laughs> you.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돼요. 우와. 아, 맞아요. 응. <웃음> 돼. 이렇게 우 아, 나안 온다. 맞아, 요 형이야. 못 씻어. 응. 리라 놀아야겠어. 그런데, 그럼 귀여운 이는 슬퍼요. 놓고 가면. 빨리 데리고 가야지, 리가 그래도, 아, 아까 이쁘쟁이 엄마가 귀여운 이만 고, 고생 필요 자고는 이쁘쟁이 엄마가 보살펴주라고 했는데. 어, 보살 <웃음> 해디만 고달아주고, 해디는 귀염둥이만 보살펴주라고 했는데어 보살펴줘? 나는 혜디만 고살펴주고 혜디는 귀염둥이만 고살펴주고응 알겠어 아직도 밤에는 자고요 혜디님은 안 자요 밤에는 자요 밤에는 자요? 밤에만 자요 밤에만 음. 국물 짝 나오는 먹어요 그만 아, 국물만 난, 먹는 거야? 네 아기는 아직 어려서요 응 나도 아직 못해요 <웃음> 귀염둥이랑 같이 산책 찍길래요 귀염둥이랑.